굿모닝, 자몽씨, 저 미스코리아 준비 나갈 것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. 한타는요 미스코리아 준비 할 거예요. 자몽씨, 자몽씨도 행복하게 지내세요. 나는 미스코리아 준비해갖고 나갈 거예요. 이 야속한 사람, 야속한 사람, 사람 아니구나. 야속한 자몽씨, 응한타야 응. 한타야. 응. うん。 나 야속한 잠옷 씨안 미스코리아 되나갈 거예요. 한타 미스코리아 되면 재혼할까? 아니죠. 블루랑 애플만고 키우면서 잠옷 씨 생각하면서 살 거죠. 한타 재혼은 안할 거예요. 다음에 잠옷 씨 만나요. 나는 블루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. 그래도 이쁘니까 미스코리아는 나갈 거예요. 그치, 안타야. 내가 이쁘고 쭉쭉 빵빵하니까 미스코리아는 나갈게요. 하지만 재혼은 안 할게요. 블루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. 이렇게 블루가 쳐다보고 있잖아요. 우리 블루는 어떡하라고요? 블루야, 엄마랑 만나면 행복하게 살자, 우리는. 됐지? Quel cappello l e g g e r o g a l a n t e quella c h i 그 m a q u e l l 자 r i 자 brillante.